라면을 먹도록 하니다야 땡볕에 라면이죠 찜질방에서 라면 먹는다 생각합시다 인생 처음 먹어봤는데 오 맛있네 얼큰하네 너무 더운 관계로 어 일단은 먹방을 좀 중지하도록 하 많이 나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기상입니다 요니다자 제가 제가 그 저희가 지금 이런 땡볕에 먹방을 하는 이유가 저희는 프로먹방러입니다 이렇게까지 먹방하는데 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땡볕에서 지금 뜨거 라면 이열치열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땡볕트에 네. 라면이죠 전 무파마 준비했고 이거는 튀김우동 오랜만에 순한게땡겨자 바로 먹방 시작하죠 제가, 제가 너무 안 나오는데요 음. <웃음>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너무 눈부시네 찜질방에서 라면먹는다 생각합시다 제가 좀 보고있는데요 나오긴 나오고 음. 오빠나 인생처음 먹어봤는데 오 맛있네 얼큰하네 친구분 잘해드렸는자 음. <웃음> <웃음> 오늘이 고통먹방입니다 더움 이 더위에 더위에서 먹방 친구분. 자 이런 뜨거운걸 먹으니까 <웃음> 들어...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희가 음,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음, 너무 더운 관계로 어, 일단은 먹방을 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임시 중지한 조기상과 그리고 친구는 일단 먹방을 중지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. 이 뭐예요? 음... 맛있어 보이신데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잼인 것 같아요 어 약간 좀 맛있는 잼? 특제 맛있는 잼인 것 같네요 송햄 김밥인가? 아유 안 보인다 너무 더워가지고 햇빛 때문에 안 보인다 지금 돈까스 아, 예. 여러분들 제가 좀 인상을 써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 야, 보십시오. 음! 약간 뜨거운 내 입을 퍼주는? 그런, 그런 거 아니야, 약 음, 여기다가 국물만. 좀 안정치하고 왔습니다. 자, 가시기 전에 구독..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안녕~